한번 해보세요. 아, 이맨첫읍을요세기친나 음. 아니면 약간? 세기차야지. 강이잖아요. 강은 무조건 더 세기친다 보시면 돼요 그냥 보세요. 약간. 그리고. 좀더 세게 치면 제가 아까 처음 할 때도 그게 하는 게 나왔어 맞죠 나왔는데 훈련 했거든요 네 나왔는데 알겠습니다. 조금 약한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몸을 움직이게끔 하기에는 약한 거지 에너지가 네. 이때 땅 머리를 땅 두 번째 것도 스타카토 하나. 하나, 네. 요고 하나, 하고 하나, 되고 하나, 하한대나 아, 네, 지금 네. 그거 하요한게 하나, 하나, 하요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머지를나무 작게 치면 안되고 나 자, 세 보세요. 자. 해도 지금 좀더 넣어요 그러면서 여기서꽝 이건 또 살짝 약하게 쳐야 돼지 그치? 된가지고. 이거를 세게 치면 그 다음 거 같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야 한다고 이게 알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몸을 움직이면서 되어 <목소리도> 볼까요? 그런데좀 여유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강과의 강세를 치고 나머지 음을 너무 작게 칠 필요가 없어요. 강과의 강세면 정확팡 들어가고 나면 이게 에너지기 때문에 팡 치고 나면 그 다음 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 너무 약해지면 어색한 거예요. 그게. 음, 탕 치었으면 그거, 그거 에너지 받아야 되니까 하니까 흘러가겠고 다시 한 번. 조금만 더 써보세요. 되게 잘했거든요. 약해. 지금 이제 그 강박의 강사가 뒤에 건 잘했거든요. 강박 말고 뒤에 건 잘했는데, 강박은 지금 12만점이라면 지금 한 6.5, 7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. 못해도 9까지는 가져야 돼. 편하게 일단 시작. 지금 이 느낌으로 하는데 서두르지 말고 휴지가 틀리는 거는 조금 더속달 지금같이 이런 느낌으로 쳐야 돼요 네. 이렇게 쳐서 그게 다듬어져 이런 거야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. 실제로 이렇게까지 세게는 안 치죠. 강, 강을 치죠. 그쵸, 줄. 그렇게 세게는 안 치는데, 그, 그러니까 그, 세게 치는 게왜 세게 치냐면, 그 세게 안 쳐놓으면 안 나와요, 지금. 음, 알겠습니다. 연속 단계이기 때문에 세게 쳐줘야 된다고, 일부러. 알겠습니다. 어.